안녕하세요 컴퓨터질반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변인통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인텔 10세대 보드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 난이도가 조금 있는 내용이라서 진짜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니니보다는 이제 컴중수 넘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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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폴트 상태로 하는 거예요 기본 상태로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뒤에 오버클럭을 생각해야죠.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보드 품질 비교할 때 올려드렸는 그 세팅 값입니다. 보제피 프라임, 스몰, 거기에서 AVX2는 끕니다. 1만 확성했어요. 1, 2다 켜놓기에는 부하가 너무 심해서요. 그리 테스트를 합니다. 보통 AVX1만 켰는 상태에 정도의 부하는 여러분 인코딩이나 렌더링 할 때도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테스트하는 게 실사용에 그나마 조금 가깝습니다 자 프라임 스몰은 전력 제한만 풀어줘도 CPU를 잘 갈굽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전력소비량이 나오죠 전력소비량 얼마나 옵니까 380에서 385까지 나옵니다 전기역은 측정계 제가 꽂아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CPU는 10900K이고 메모리 오버 전혀 안했고 2080K 꽂혀있는 상태입니다 전략장 해제만 가요. 4.9 잘 유지하죠? 일단, 프라임은 그랬어요. 근 링스 돌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 링스를 키거든요? 링스 빡 키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일단 눌러서 켰어요. 부하 상태가 뭐, 별로 높지가 않죠? 똑같이 49배수가 나오는데, CPU 언더도 별로 안 높고요. CPU 언더가 기본적으로 프라임보다 10도에서 15도가 낮아요.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게 오버를 하지 않고 링스 돌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로값도 아마 뭐한 300정도 나올거예요 300정도 나올건데 어 일단 전력소분량이 얼마지? 300정도밖에 안됐다. 300정도밖에 안됐다. 확인했습니다. 어 다시 키고 이번엔 메모리 오버를 해요. 그럼 메모리 오버하면 크게 바뀔까요? 자, 메모리 오버 하러 갑니다. 사실 대부분의 컵니니들은 음, 메모리 오버할 때 2차 램탑 값을 손대지 않습니다 90세대만 해도 뭐 보드 나쁘지 않은 거 썼을 때 2차가 엄청 많이 풀리진 않았어요 물론 램클럭 올리면 조금 풀리긴 합니다만 근데 요번에 10세대에서는 조금 특성이 달라요 램오버를 하면 은 램탑 값이 세부 램탑 값이 엄청 풀립니다 그래서 링스를 돌렸을 때잘 봐요 램지금 4000까지 올린 거예요 SAIO 램전압 올리고 램을 4천까지 오버한 상태 세브램타는 손안됐어요손안되고 넘어갑니다 자 프라임을 돌릴때는 프라임은 부하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384에서 392죠 아까보다 한 5와트정도 올랐어요 5와트 올랐는데 뭐 램오버를 하든 안하든 부하가 거의 동일한 상태입니다 맞죠? 램오버 4천으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링스는 어떻게 될까요? 링스 한바퀴 갈겁니다 끝나는 시점에 한 보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끝나는 시점까지 가서 링스 일단 320W에요 20W 더 먹죠 20W 더 먹는데 프라임보다도 부하가 덜합니다 지롭가 얼마나 할까요뭐 지플략하기도 하고 지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시면은 325밖에 안나요 그러니까 원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렌탈을 쪼이면 한 500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325 혹은 뭐340 마이너면 350 정도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메인보드의 세부 렌탈 값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인데 똑같은 메모리 클럭에서 한그 정도가 나올 겁니다. 세부 렌탈 손을 안 댔을 때 오토 값일 때. 그러면은 지금 링스가 프라임보다 덜 갈구는 거고 프라임은 어때요? 아무 손을 안대도 아니면 레모블 하든 안하든 거의 일정한 값으로 갈궈줍니다. 보드 전원부를 확인할 때 뭘로 해야 될까요? 네. 세부램타가 달라지는 링스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부하가 늘 일정한 프라임 기준으로 보드 전원부 품질을 테스트를 해야됩니다 당연한거 아니에요? 맞죠? 뭐 보드 특성이나 세부램타 어? 이거에 따라 램종류 뭐 이거에 따라 바뀌는 그 상황 말고 거기에 영향을 거의 안받는 프라임스물로 돌려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링스를 부하를 더 올릴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램타 많이 손댈 필요 없고, 이거, RRD, 뭐, RRDLS 적혀있는 거 있잖아요. 요것만, 6에서 4로 쪼이고, 그리고, 그, FAW라고 하는데, 이 FAW 값만, 요거에 4배수 정도로 올려주면 됩니다. 4배수로 안 들어가면은 조금만 더 주세요. 한 짝수로 2, 2, 4더 주면 돼요. 어쨌든 요거 4배수보다 조금 많이 주면은, 돌아가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자, 링스부터 돌려볼게요 링스는 슬슬 이제 프라임의 전력소비량에 근접합니다 맞죠? 저걸 조금이라도 조여줘야 비슷하게 근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로값이 얼마나 옵니까 450이 나옵니다 아까보다 월등히 높아졌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링스로 보드의 품질을 평가하려면 은세 브램터를 동일하게 줘야 되는 겁니다 클럭하건 상관없어요 아까도 4,000클럭이고 지금도 4,000클럭입니다 예. 메모리 그냥 세브엔트만 바꾼 거 보셨죠? 세브엔트만 바꿨는데 이만큼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내가 링스를 안쓴 겁니다. 어, 지금 링스 반응이 보드 특성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 그래서 링스를 안쓴 거고요. 어, 이거보다 좀더 과하게 조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하신 분 있을까봐 내가 직접 조여서 들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리고, 잘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더 과하게 조이면. 전력소비량을 한번 보세요. 키워드릴게요. 전력소비량이 지금 220에서 아마 링스 로드가 걸리는 순간 4 0 0월 이상 올라갈 까요 400, 뭐한 50에서 70 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뭐죠? 프라임 스몰 a v x 1 2다 켰을 때 로드율 맞죠? 아, 기억하시죠? 그 정도까지 올라가요. a v x 1 2다 키면 프라임도 400을 좀 넘게 먹거든요. 링스도 봐요. 링스를 램타를 쪼여줘야 특히 세부램타를 쪼여줘야 음? 램클럭 올리는 거별로 의미가 없어요 세부램타를 쪼여줘야 이렇게 강한 부하를 줍니다 근데 대부분 컴니터들 2차, 3차, 4차 얘기하면 아시나요? 사실 저도 2차까지밖에 모르고 3차, 4차는 그냥 인터넷 보고 따라하거나 아니면 제꺼 엑그 m p 메모리 집어넣으면 은 세부램타가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거기서 수치 조금 빼서 넣는 그 정도 지식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링스 가지고 확인하라 하기는 좀 어렵겠죠? 맞죠? 물론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세번 엠텔 다 손댈 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경우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 이렇게 편차가 심한 링스로 돌리는 게 아니라 뭘로 돌려야 되겠죠? 어, 전원부 품질을 비교할 거면 프라임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라임으로 요 인텔 CPU 오버를 테스트한 거예요 아, 오버가 아니라 보드 품질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3일전인가 4일전 에 올려줬던 표보시면 은 저보다 어떤가요? 아예 클럭이 떨어지는 애들 빼고는 전력소비량이 다 비슷합니다 전원부 페이지 형태에 따라서 손실률이 다르기 때문에 20, 30 정도는 차이가 날수 있어요 리얼 페이지가 정리를 좀 적게 먹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다 비슷하게 나오죠 300대 중후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변인통제를 확실하게 하고 사실상 보드 리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뷰를 볼 때도 조금 더 변인통제를 잘한 리뷰를 골라서 볼 만한 그 시야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게 재미가 없더라도 제가 올려준 이유가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생방에서 뭐 오해를 음, 불허일으키고 싸운 적이 있고요 그거는 뭐잘 풀고 끝났습니다 <웃음> 아그서로 오해였어요 그리고 요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 세부 램탈을 조일 줄 모르는 경우 링스 부활이 확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착하게 나온다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보시다시피 뭐 지롭 지금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500 얼마 나오죠 근데 제 3열 쿨러로 음, 이거 3열 쿨러예요 이거 보시면 100도가 넘어요 내 지인이 조금 컴퓨터를 저보다 잘거든요 미친듯이 갈고서 줬는 걸 보여주던데 이렇게 660, 670까지 도 갈고 있 수가 있습니다 지롭값을 이럴 때는 커스로는 온도가 잡히지 않는 수준의 발열이 나오기도 하고요. 10세대 특성이 그렇으니까 여러분이 보드 품질 비교표 제거 봤을 때 조금 더 믿음이 가시죠? 어, 여튼 오늘은 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도움이 되셨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10900K 오버클럭 리뷰를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빠이빠이